저렇게 <웃음> 찰.. <웃음> 씨김찬한만더 주시면 안 어, 돼요? 어.. 이거.. 이거 다, 먹어, 다 먹으면 안 돼? 네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네 <웃음> 감사합니다 우선 <웃음> 초니스이네 오늘의 신발은 컨버스 척테일러 블랙 엄마데너키우 뭐, 카메라 안좋엄 아, 귀여운 응. 것 같아 카메라에서 왜저러 어, 너네 새벽 그어 아, 아, 아. 어디야? 어딘가? 아. 인도네시아 음식점에 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몇시야 인도네시아요 요 여기 세요지금어 들어갔어 뭘 어떻게 해빼 <웃음> 더. <ambiente> <웃음> 아니 아까 하는 줄 알았거든. 그럴래? 이게 뭐? 예. 일단은 아무튼 제가 좀 잡고. 어 도대체 걱다어도대 진짜 맞아. 반응은. <웃음> 내가 말하는데 내가 엄청 좋아요. 뭔곳 가서 누구냐고 물어본다고. 슬레 <웃음> 아니. 있는데 아, 아, 아니 없어요. 맞어요안녕히계세요 아, <웃음> 진짜는 진 귀여워, 신난달릭신난사리 이게 나는 어 맛있게. 다 h i n k i n g t h i n k i n 타라. 타라. 치가 나오네 진짜. 근데 이거 좀 짜증나. 연규이번 이게 일레븐이야 야, 소리용 맛있게 어 보자 야적잖아 김귤이. 빨리 빨리 아. 아. 아, 아뭐 음. 대박이 오, 소리 봐. 아 앞으로 와. 정 표정, 표정. 음. 빨리 라리 그냥 먹어. 진짜 맛있어 응. 그냥 먹어. 응. 어 김치 응. 나? 응. 음. 음. 음. 뭐야? 이 막. 이 맛있어. 음. 맛있다. 어머님 봐. 지다녀나 봐요. 영마 stop and n e a l n e 이이 이. 나오지. 나 계속. 아, 나오지 마. 그나. 아니, 나오지 마. 봐 봐. 아니, 얘를 는데 얘를 먹고 네 여기에. 잘안해 줘. 내 얼굴 이 아 생일 축하, 결혼 기념 축하 네 이종 아, 아, 아, 축하 이만 나오고 싶어? 아, 나 나올래 나올래 야아 이거 크리에이크 케이 케이크, 밥다 먹으면 줄 거야 초코, 쌈촌이. 음, 딸기랑... 초코 케이크, 쌈촌이 딸이 진짜? 오늘 근데... 실버주랑 청담에왔거든요제 생일선물로 프라이탁 파우치 샀어요 근데 저희 커플이에요 응? 귀여워 이거 봐주세요 너 존나 멋있게 나와 저희 같이 메고 다녀요 커플 응. 귀여워 똥똥하게 걷기 아니야 하게 걷기 야야 오 이뻐 우리. 어, 어, 어? 냄새 오지는데. 흥분 그 자체. 나 죽어. 죽어요. 어 고소해. 어주요 목 fetch 아 <웃음> 3만 원 샐러드 완상 저녁이에요 집에 양상추가 없어가지고 양배추 조금이랑 토마토 하나랑 닭가슴살 100g 아우 막 다큐 쓰러져 진짜 언젠가 도착할 거야. 우리의 눈 반짝임 속에 넘어가는 순간이 아니니까 마음 속에 들. 그... <웃음>